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택이나 아파트 셀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공사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을 할때 철거 공사와는 별개로 공정별 공사를 진행할 때마다 나오는 작업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고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공정별 개별 공사를 진행을 할때 작업자가 폐기물을 가져가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건데 그건 사전에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조건인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재와 인건비를 따로 알아보고 인건비만 주고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작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작업자의 차량이 보통 승용차이거나 폐기물을 실을 수 없는 차량을 가져오기 때문에 작업자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공사 중 폐기물을 버리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공정별 작업자분에게 사전에 폐기물 처리 유무를 확인을 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둘째, 작업자가 폐기물 처리가 안 된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시는 방법입니다. 그냥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을 발생하는 타일 조각이나 벽돌, 바닥을 철거하면서 생기는 시멘트 혼합물, 변기와 욕조 조각, 그리고 목공 후 남은 나무각재와 석고보드 등은 폐기물 관리법과 각 지자체가 지정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꼭 공사장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도 수거를 거부하거나 고발 조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역구청 청소행정과로 연락해서 지자체가 지정한 폐기물 처리 업체의 연락처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알려드리는 팁은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80kg짜리 붉은 마대자루에 차곡차곡 담아서 도배공사 시작 전 모아두셨다가 한꺼번에 처리하시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셀프 인테리어 공사 진행 시각 공사 공정별 폐기물은 그때그때 마대자루에 담아서 정리해 두셔야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 업체가 일할 때도 깨끗한 작업 현장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 그날그날 작업이 끝난 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활용과 생활 쓰레기로 내놓으면 수거가 어려우니 꼭 지자체가 지정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게 연락해서 처리하셔야 되고 연락처를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구청 청소행정과에 연락하셔서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하는 공사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